진격의 거인은 시긴 거인이 성벽을 파괴하면서 벌어지는 인간의 복수극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름하여 진격 거. 애니메이션 3기가 7월 방영 확정돼 인기가 한층 더 불타올 것 같은데. 거기다 기억하시나요? 만화가 연수입 랭킹에서 무려 3위를 차지했던 영앤리치, 진격의 거인 작가 이사야마 하지메. 아, 그런데 말입니다. 2013년. 한국인들에게 진격의 거인은 다른 의미의 엄청난 열기를 불어왔는데요. 진격의 거인 작가가 우이? 안녕하세요. 보다코의 온가온 체스장입니다. 네, 진격의 거인 3기 방영에 오래 확정되면서 그 작품과 작가에 대해 다시 좀논란이 일고 있죠. 그게 바로 우익 논란입니다. 우익 논란 이후 음. 진격의 거인 팬덤은 좀 분노하기도 하고 음. 뭐 탈덕을 하는 등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작가가 진짜 우익인지 아닌지 저 궁금하시죠? 예. 네. 완전 궁금해요. 진격의 거인 우익 논란을 사사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치. 작품 연재 시점인 2009년 무렵만 해도 작가의 우익 논란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작품이 애니메이션 화되어 인기와 더불어 스토리, 작품 속 요소 등의 근거로 이사야마 작가 우익 아니야? 라는 의심이 슬슬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난다 난다! 의심의 냄새가... 진격의 거인은 식인 거인들에게 공격당해 3분의 1에 달하는 영토와 20%의 인구를 잃은 상황을 전제로 군국주의 사상이 스토리 전체를 이끄는 듯 보입니다. 등장인물들은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데요. 절대 남에게 짐이 돼선 안 돼! 인류를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나는 뉘앙스 대사를 보이며 전체를 위한 개인의 철저한 희생이 세계 속위치가 되어버린 거죠. 흑흑 <웃음> 궁극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최근 일본 정세를 보여주는 대사도 보입니다. 거인의 공격으로 인류는 빈사 상태로 몰리게 되고 성벽을 쌓아 방어했다. 즉, 성벽은 사면의 바다,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된 일본, 성벽 외부로부터 공격하고 있는 거인들은 일본 열도 밖의 여러 국가들로 유추가 가능한데요. 또한 조사병단이 성벽 밖으로 진출하자는 주장은 패배주의에 찌든 일본인들에게 군대를 보유하고 밖으로 나가자는 끊임없는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보내는 듯합니다. <웃음> 이렇게 대입서 보니까 너무 그럴듯하잖아. 소름! 여담이지만 애니메이션 두 번째 오프닝은 전쟁 전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어 가사인데 군가를 연상시키는 건 착각 아닌 착각인가요? 이렇듯 은연 중 군국주의를 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논란 속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빠밤! 2013년 작가의 비공식 SNS로 추정되는 계정에 게시글 하나가 올라왔고 결국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한 SNS 유저가 한국에서 일본군을 등장인물로 모티브로 삼는 것에 항의하는 글이 있으며 나치를 바탕으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본도 그와 같은 전쟁을 했으니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비공식 계정이 식민지 근대화라는 빗대어 답을 한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인구와 수명의 두배 한국이 생기기 40년 전이란 말의 어감과 민족 정화라는 문구인데요. 풀이해보자면 일제군인을 나치와 같은 자로 몰아내세운 것은 난폭하고 제국주의 피해자인 유대인과 달리 한국은 통치된 후 인구와 수명이 두 배가 되었다는 말인데 역사에 대해 반성이없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뻔뻔한 태도는 독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분노 최대치를 찍은 한국 독자들은 작가 블로그를 무작정 털기 시작하는데 전 일본군 장교 아키야마 요시후루의 러일전쟁 업적과 이후 행적을 존경한다는 포스팅을 발견합니다. 도트픽시스 사령관의 모티브 인물로서 일본에서는 위인으로 칭송받는데 작중 피시스 또한 용감하고 훌륭한 사령관으로 묘사됩니다. 아키야마 장군은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자 헌병경찰 통치기에는 조선 주둔군 사령관까지 자리하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된 이유는 그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과 고종이 헤이그에 보낸 특사를 저지한 인물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작가 피셜에 따르면 진격거 히로인인 미카사 아커만의 미카사는 러일 전쟁 당시 일본 전함 미카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진격의 거인 속 인간과 거인이 싸우는 절망적인 상황은 소설 언덕 위의 구름을 참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이 소설의 주목 언덕 위의 구름은 러인 전쟁을 다룬 역사 소설로 침략 전쟁의 성격을 은폐하고 미화한 책으로 비판을 받은 일본 소설입니다. 진격의 거인 세계관에 영향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네, 진격의 거인 작가의 우익 논란을 좀 정리해봤는데 이거 증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좀 이건 좀 빼박인데? 빼박 아니에요 이거는? 오, 오, 어? 오, 이 정도면? 오, 오, 오. 진정하시고 네. 논란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사건에 숨겨진 팩트가 네?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아니 안 끝났어요? 그러면 모두 마우스 얼음! <웃음> 아, 아, 아. 작가의 우익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한 팬이 진격거 출판사인 고단샤특에 진짜 작가의 SNS 계정이 맞냐고 문의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요. 고단샤 측은 작가의 계정이 아니라고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후 우연의 일치인지 해당 계정도 비공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출판사의 공식 입장으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해당 계정이 진격의 거인 어시스턴트들이나 업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SNS를 주고받는 모습이 발견되었고 블로그 쪽보다도 먼저 공식 관련 소식이 올라오기도 했다는데요 최소 진격의 거인 작품의 관계자라고 유추는 가능하지만 작가 본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작가의 사칭 계정이라는 말은 출판사의 공식 입장이고 작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자신의 입장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작가가 직접 해명을 했더라면 해당 논란이 크게 번져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네요. 이후 이사야마 작가는 한국 매체와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한국에서의 논란을 의식한 듯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중후반부를 넘어가면서 대놓고 우익사관을 까는 내용이 전개되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군국주의와 우익세계관이 깔려있다는 주장이 상당히 제기되는 만큼 진격 거 시청 시 함축된 의미를 잘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걸려내면서 보기를 권합니다. 진격의 거인 작가 우익 논란과 해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제의 요점은 작가가 우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보다 우익으로 추정되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니 그거를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이 야리, 알겠죠. 아린 아린 성향이 응. 있죠. 작가의 성향은 네. 자연스럽게 작품에 묻어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쵸, 그쵸. 그 만화는 그만화로서 재밌게 보되 논란이 되는 만큼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불타오르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넓고, 덕후는 많다. <웃음> 덕후들이 주류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출덕하세요! 오늘 게스트는 그 엄청난 댄스를 보여준 이거! 자, 놀라지 마시라 대한민국 스틸 댄스, 탑핑계의 레전드입니다. 핑 네. 자!